오늘 제일 첫 번째 물건이 서귀포에서 법정지상권 허물기. 우리 은재 현재 형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마음에 인사했는데 이게 변경되는 덕분에 못 사고 다른 거를 낙찰 을 받았죠. 제주지방공원 2020 타경 6360어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사계리 791과 803, 803의 1번지 이 새삐질지에 있는 땅이 769평입니다. 이 토지가 769평인데, 이 우에 말이죠, 집이 2층 집이 7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7채의 집은 경매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땅이 769평만 약 평당에 한180 몇만 원 정도 감정을 해가지고 어, 감정가가 14억 1,655만 원이, 어, 그렇게, 어, 됐습니다. 근데 두번 율차를 해가지고, 지금 6억 9,411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 평당에 지금 뭐, 한 90,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지금 지어놓은 집 7천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이 집은 그저 더불는 거예요. 집이 뭐 일곱 채가 되나 보니까, 완전히 뭐 제대로 집을 틀을 갖춘 것도 있고, 아주못 갖춘 것도 있고, 껍데기만 갖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유치권은 1억 8천만 원밖에 주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유치권은 뭐 1억 8천 원 하나, 18억 원 하나, 뭐 2억 8천 원, 똑같습니다. 어차피 뭐, 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집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건물 철거를 해서 토지 인도 총구에 소를 할 거, 할 거잖아요? 응? 자, 그렇게 할것 같으면은, 우리한테 무슨 수익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땅이 평당에 한 200만 원갈 겁니다. 그 뭐, 90만 원, 100만 원 주고 사면 땅값에서 뭐, 평당에 100만 원 남으면 7억 이상 남죠? 그 다음에 집이 이제 뭐, 7채를 갖다가 지었다고 그래요? 보통 그 40평 뭐, 한건뭐 65평도 있고 하는데, 7곱세 같으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300평에, 제주도는 말이죠. 지금 우리 서울이나 부산에서 집 짓는 것보다도 훨씬, 훨씬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비싸게 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건축 자재가 전부 다 배타고서 이게 뭐, 전부 배타고 가야 되는 거다. 인건비도 비싸요, 제주도가. 그렇지.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물 건너기 전에 평당에 한 600만 원, 지금 제주도에 한 800만 원 정도 봐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1 0억 이상의 건축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땅값에서 7억만 남고 건축부에서 10억 남고 그럼 17억이 남죠.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재판을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겠는니 그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집 들어갔다가 우리가 거저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판단하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그런 경우에, 소장을 통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제가 소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소장을 예, 한번 볼까요? 자, 소자의 원고는 경락일입니다. 그 다음에 피고1 오윤선은 건축 허가를 받고 전, 전 땅의 소유자죠. 피고1이고, 피고2는 NK 코리아 대표 하민수 씨입니다. 이 사람 그 회사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미도 아파트. 자기 집이 그, 범인이 이제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소지로 돼 있습니다. 소송의 이름은 뭐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그리고 대거 청구에서. 청구 지지를 한번 볼까요?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1에서 6부동산을 철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건물을 철거해서 원고에게 인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295만 1145원의 비율로 부당이 되겠다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피고인의 별지 목록 기재 1, 2, 3, 4, 5, 6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감정서를 보니까 하나가 다른 토지에 돼있든지 해가지고,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7까지인지 아닌지, 제가 교재 만들다가, 6가지 판단해가지고 6인데 다시 보셔가지고 7까지 7개 부동산을 다 한다면 은 1, 2, 3, 4, 5, 6, 7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건물 철거도 1, 2, 3, 4, 5, 6, 7 부동산을 철거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 1항은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위, 제, 1항은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할수 있다. 이게, 이게, 이 강제 집행이 아닌데, 어, 여기에서 강제, 이 취지가 제가 용어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1심 판결만 가지고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 유치권자로 내보내고 하는 게, 이게 뭐 2심, 3심까지 가지 않고, 제 1심 판결만 가지고 이제 할수 있도록 한다는 그 뜻인데, 용어는, 용어는 제가 기억을 나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청구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기원 2020 타경 6360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으로 계류 중에 매수인이 되었다 2021년 11월 15일 매각 대금을 전부 다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에 이 내지 6 부동산의 소유, 건물의 소유자로 이 건물을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이므로 철거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고 있다. 피고인의 별지목록 기재 이 내지 6 부동산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별지목록 기재 1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피고이가 종류 중에 상태에서는 국물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 2의 태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고 1이 지가 법정지상권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피고 1은 2019년 5월 22일 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으로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자, 피고 1은 토지의 소유자로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한 지금 건물도 상속받았으나 피고 일에게 민법 제 36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일은 이래 비상속인은 피고 일의 비상속인 하면 피고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해서 돌아가시기 전 2008년 3월 7일 부자 시내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은 돈으로 공사를 착공했다. 그래서 이후에 안덕면 사계대에자 2018년 3월 7일 날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고 안덕면 사계대 7구유 토지에 대해서 2018년 2월 1일에 주택건축가를 받고, 어 착공계를 제출했지만 실제 착공은 언제였냐.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해가지고 그때 착공해서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손장에다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가지고 착공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안덕면 4개리 803토지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1일 5월 1일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했는데 아, 이것도 보면은 뭐 언제 착공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왜 근저당권 설정하고 2018년 3월 7일 이전에는 2018 3월 7일 근처 담고 설정하기 전에는 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어떤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명백하게 없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응? 왜, 왜 그러냐. 790일 토지에는 2018년 2월 1일에 착공계를 냈어요. 그런데 2018년 12월 24일에 실제 착공을 했고 그러면 그날 실제 착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움부터에 들어가가지고 실제 착공일을 보면 2018년 12월 2 4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3의 1번, 803번지나 803의 1번지는 전부 다 2018년 5월 1일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다 착공했다. 그렇다면은. 자, 피고인은 그 저당권이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축공사를 시작했고 인포 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권이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근데 이때 아무 건축물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게 없죠. 취득할 수가 없어요. 법정지상권 취득하려고 하기도 워낙 없어있습니까그 위에 근저당고 설정할 당시에 이토지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이2 0 0 0다 48517, 48514, 48531 판결 판결 건물 명0든 건물 철거든부당이득0 반환 0 0을 합의 판결 해서 판결 요지를 정0 0 0 0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의 건물을 그후 개축, 중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없어지거나 철거되거나 하이 재건축 혹은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왜 그때 건물이 있었던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나중에 지어 세 건물과 연장했던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꼭 소유자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걸 요한 건 아니다고 할지만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과 범위 등은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대부분이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건축된 피고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법정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설거되고 결지 목록 기재의 토지는 원고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피고 이름은 유치권이 1억 8천만 원 있다고 주장하는데 유치권은 성립될 수가 없다.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건물 유치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 87를 낙하 상공실상 판결에서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하여도 같은 건물의 존재와 이 건물의 존재와 종류가 토지 소유자의 원고에게는 불법 행위가 됩니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인에 대한 유치권으로 원고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 판결에 소론과 같은 유치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할수 없다고 라 판시되어 있죠. 건물의 소유자 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의 원고에게 그러니까 건물 치우는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자매한 사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어느 곳에도 정유하지 않습니다. 지평관이현황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서 2020년 7월 16일 날현황 조사를 했는데 현수막만 붙어있고 피고인은 없어요. 또 어떻게 해가지고 물어봤냐? 현수막이 있는데 전화부터 전화하니까 전화받은 데가 어디에? 인천의 지 사무실이라고 점유를 하지 않고 공사 대금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느냐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14억 1655만 원인데 개입관리지역이나 피고이건축한건축규모로 모아 연 2.5% 상당의 부당이 득을 건물 지어놓고 냈다는 사용함으로 피고가 취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거의 이득을 속하는 만큼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원고에게 연간 3541만 375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1월별로 계산한 다고 매월 295만 1145원이 됩니다. 피고인은 이 금액에 부당이득을 취하였기 때문에 같은 금액에 손실을 당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맞겠죠 그렇지만은 내말이 다 오는 건 아니고 피고도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을, 법원에서 감정 허가를 해다오. 그럼 감정사가 나가서 제대로 감정해서 감정금액이 나오는 것만큼 손해를 받겠다. 자, 이렇게 소장을 썼습니다. 자, 소장을 쓴 거는 좋은데, 팁은 뭐냐. 감정가액이 14억이 넘는 토지를 반값에 사면서 이미 1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 기존 건축물이 거저 생긴다면 은 7억 들어가지고 결국 17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굉장히 나쁜 경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뭐 아주 그렇게 쏙 수지 맞는 장사는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기 위해 가지고 대번에 우리가 7억 주고 사가지고서 17억을 버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 철거 토지인도 첨부 소송하는데 한 1년 잡아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을 갖다가 전부 경매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경배하는 데 1년이 더 걸립니다. 아, 몇번유찰로 시켜야죠. 그래가지고 연 바닥 시작까지 떨어져야지 내가 바로 채권 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은 착실하게 걸려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염에 염두에 넣어두셔야 되는데 이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잘 싸게 샀습니다. 싸게 서 얼마 있다 팔아야지. 얼마 있다 팔아야지.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도 정부가 돈을 더, 더 많이 먹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지고. 그걸 보기 싫으면은, 한 2년 정도 지나야지 되는데, 자, 2년이나 2년 반이나, 세금까지 다 계산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어, 쇼트트랙 하는 물건을 판매를 했어요. 쇼트트랙이 뭐냐. 그때 우리가, 1999년 이전 우리가 그 쇼트트랙을 해가지고, 세계 어, 그빙산계를 갖다가 막 점령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제가 이제 100일 만에 우리가 제가 낙찰받은 걸 가지고 투자해서 100일 만에 10%를 이금을 돌려준다 해가지고 몇 개인가 그렇게 아마 두 개인가 그렇게 했지 싶어요. 어, 당시 이제 누리 아카데미 1기, 2기, 3기, 4기까지 그기에해당되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100일 만에 하려고 하니까 진짜 바쁘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지금은 아주 그뭐 양도소득세 세금 문제가 어느 정도냐면 세무사들도 잘 모르고 세무소 직원도 잘 모르는 정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잘못하다가 만 어리핑핑하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두 번째 물건입니다.